평상시에 말씀하실 때도 갈라지신다고요? 그럴 때가 있죠. 말을 많이 하면. 말을 많이 하면. 네. 일단 현재 말하는 목소리만 들어봐도 네. 좀 피치가 낮다고 하죠? <웃음> 어? 안녕?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근데 지금 네. 보시면 숨 자체가 너무 조금 들어오시고 말씀하실 때 보면 은 저처럼 네. 지금 계속 이렇게 공기가 섞인 소리를 내세요. 네. 2옥타브 파 정도의 음을 한음으로 길게 끌어보기를 할 거예요. 한몇 초를 끌수 있는지 한번 볼 거거든요? 이일 아 오케이 십사 초 동안 우리가 끌수 있었고요. 네. 아 제가 계속 해볼게요. 가더라도 아 갈라지는 거 없이야. 아, 분명히 공기가 이제 점점 모자랄 텐데, 아,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경대가 닫혀 있는 상태죠. 그죠.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, 가 어. 그 아니라, 네. 아, 갈라지는 소리가 네. 나다가 이렇게 네. 빠지죠. 근로탈 네. 훈련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, 네. 한번 제가 근로탈을 한번 제대로 촬영 같이 해볼게요. 먼저 허밍 근로탈부터 할게요. 워낙 약하시니까, 허밍 근로탈을. 네. 는 글로탈이 아닙니다. 아아 <웃음> 그렇죠. 그 소리가 나야 돼. 그래서 좋아요. 오케이. 그렇죠. 최대한 비셔야 돼요. 그 상태에서 시작 그렇죠. 네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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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때요? 네? 30초. 네. 갈라지는 것도 없죠? 네네네, 없었던 것 같아요. 와와 아, 지금, 와 <웃음> 아, 스스로 지금 너무 뿌듯해가지고, 아이씨. 선생님 너 아, 아, <웃음> 아. <웃음> 아 영상 <영상들이> 찍기 잘했다. <웃음> <웃음> 그러게요 그냥 갈라지지 않고 30초 를 했네요. <웃음> 대박이죠. 네 영어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요. 네. 그 다음에 노래를 또 하나 해볼 거예요, 네, 네. 내 친님의. 괜찮아요 <웃음> I have a dog. He is six months old. I adopted him from a shelter. My whole 그렇죠. family hates him. 어떠세요? 안될 줄 알았는데 <웃음> 잘 되죠? 둘 셋! 뱁뱁뱁 그죠? 뱁뱁뱁뱁뱁뱁 <웃음> 자 이제 요거를 가사 부르면서 하시면 하실 시면하수 있으시죠? 선물! 만족스럽지 않지만 안올라가던게 올라가요 올라가죠 예, 예. 자 마지막으로 뭐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실래요? 소감이요? 아직 저는 아까 선생님이 기뻐하신 것만큼 음. 그렇게 막확 와닿았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그렇죠. 예, 뭐 15초에서 30초로 늘어나고 뭐 그렇게 된건 확인은 했는데 제가 실생활에 대해서 그게 적용이 될지 아직 몰라서 그죠 렇 그죠 렇 그죠 예, 아직은 뭐 그냥 걱정되고, 그렇죠, 그죠, 그죠. 네. 근데 하면 될거는 생각이 드니까, 그렇죠. 네. 계속 한번 코치를 받아보고 싶습니다. <웃음> 이게 한국 사람이 너무 완벽주의가 많아요. <웃음> 15초에서 30초로 두 배를 끌었는데 만족을 못 한대요.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생각해 보면. <웃음> 어떻게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을까요? <웃음>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서. 아, 예. 근데 뭐 그만큼 욕심이 많으니까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. 어찌 됐던 만에 뭐수고하습니다예 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좋네요. 예.